구강 두번째 내용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주된 내용입니다. <웃음> <웃음>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 아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가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이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족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좋음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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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본론 첫 번째 그 내용인 4장과 7장 중에서 그첫 번째 내용인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그 단락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가 그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책망의 내용인데, 그것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란,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그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웃음> 지난 시간에는 이제 8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그 심판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원해 내신 것은 그리고 또 가난해 들이신 것은 아, 저들이 이제 죄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서 가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 속에서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예표적으로 나타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이제 연약과 결핍에 쌓여 있긴 했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어, 마땅히 그, 가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언약의 새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구원돼가지고 가난에 들어와서 일곱족속을 몰아냈는데, 그 일곱족속의 죄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 거룩한 성소와 같은 영역에서 세상의 그, 옛사람의 그 사상과 또그 옛사회의 형태를 다 보인 거죠. 옛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이들, 이들도 다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저들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느라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 예, 보면 저들의 체질을 다 알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저들이 뭐잘 믿을 걸 알고 선택하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으로 이루어진다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저들이 이제 저들에게 내린 그 언약의 법에 비추어 보면 저들의 죄의 성격이 <웃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런 죄에서 돌이킬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조차도 사실은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삶이 신약 백성들에게 거울이었던 것처럼 가나안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뭐 신명기적인 그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었는데 언약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고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있는가 그 북쪽 이스라엘은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직 할 일이 나, 남아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성, 선자를 보내줘서 끊임없이 일깨우십니다 그런 그런데도 이제 자들은 돌이키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세상 방법을 취한 그것대로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거나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 방식 육체적인 방식으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 남쪽 유다도뭐마찬가지예요 언약의 주류에서 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해서 계속 보존해 가시는 것이지만, 한 왕조를, 계속 보존해 가시는 것이지만, 저, 북쪽 이스라엘이 배역했다면, 남쪽 유다는 아주 폐역했다. 아주 더, 더 형편없이 된 거죠. <웃음> 그런 저런들을, 죄들을 다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으로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심판으로 회개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시는 거죠. 예, 주님의 예, 사랑이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람 같으면 사람끼리 사회에서 사람끼리 이루어진 사회에서 사람 간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러면 아마 두 번도 보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의 성향이 그렇거든요 우리 죄의 성향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 인자와 진실이 이내가 풍성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런 심판 속에서 깨우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이른번에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섬겨야 될 것을 사실은 배우게 되는 거죠 결코 우리는 높은 마음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늘 겸손하게 음. <웃음> 시대가 악하니까, 시대가 악하니까, 사실은, 되, 어, 주님이 우리를 싸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뭐, 어, 오리과자 그러면 심리를 가야 될 것이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돌려대고, 뭐, <웃음>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냥, 그리고, 당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이제 국가를 지키는 문제, 가정을 지키는 문제,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있는 부,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은 또 따로 있겠지만, 이제 교회 아로서는 그저 고난받고 죽어야 됩니다. 고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인애와 사랑을 생각하면 고난 받고 죽을 이유가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건 이유가 없어요. 넘어뜨리려고 그냥 사로잡혀서 그런 걸뭐 어떻게 하겠어요? 육체와 세상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 그냥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웃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영역, 이 거룩한 영역 안에서 어,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기 시작하면 아 이게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인간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별되게 해준 그 구역 안에서 그 거룩한 영역 안에서 세 사람의 품위와 품성과 아,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스스로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간간히 보여 가시는 것입니다. <웃음> 주님의 말씀은 참 틀림이 없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우시, 안 이루신다면 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웃음> 주님은 분명히 어, 그 어, 분명히 그 우리와의 관계에 속에서 그 족족을 다 보여주셨죠 그 신실하심의 족족 <웃음> 인자하심의 족족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토대 위에서 살아야지 이 안에서 조차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또좀 모르는 사람 지배하려고 하고 좀 가진 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한 마음 갖고 또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 가지고 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런 그런 그런 일을 하면 안 양육강식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죠. 지 그런 것도 사실은 아 어,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누가 너, 너희를 종으로, 어,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기괴하다 하거나, <웃음>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세상 사회에서는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일을 당해도 그냥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착취하고 그런 거는 그냥 수용을 하고 양육강식으로 그 실력 있는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근데 인내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것들은 참 심판적 상황이고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엄미하신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1 2절 부터 나머지 내용 계속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에게 좀 유다에게 썩이는 것 같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좋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유다도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 되는 이유가 이제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자 사람을 징계하실 때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시인이 그 죄악을 진 탓에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좀처럼 시인의 영화를 소멸하게 하신다 시인의 영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인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을 탐하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 그 영, 그것이 한쪽적으로막 영화로운 상태로 나가는 것같죠요 주님이 움이 돼가지고 아다 그냥 허사가 되게 만든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조음에다 비유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신이 <웃음>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12절에 나는 죽게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징계를 받아서 세상에서 나그네 된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 여호와께 나그네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보기라 내가 주여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여호와께서 멀리하시니 나의 삶은 참 허사에 불과합니다 허사라는 게한 호흡에 불과하다는 것 시편, 그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호흡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도 스 안에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까 호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도모가 다 허사가 되는. 살아서나 그 살아서 우리가 뭐 굉장히 힘을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힘을 뽐내고. 권세를 뽐내고 물질을 뽐내고 하지만 사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게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시의 내용을 참조하면 에브라임이 여와를 호 버리고 우상을 섬긴 탓에 언약 백성의 성격도 복도 상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심판은 그렇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죄를 취해서 나갔고 하나님이 그 죄를 취해 나가도록 허용하셨고 거기에 또 세상과 사단이 육신이 쓰이는 거죠. 그냥 한 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와를 가까이 하여 그 영광을 뵙지 못하면 옷이 좀먹어서 점점 헤어지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점점 헤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옷이 점점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여와의 영광을 뵙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언약의 나라로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장의 뭐, 여러 보암 시대만 비춰봐도, 건국 일에 가장 번영하고 평온한 상태라고 할수 있겠지만, 불과 30년 안에 이제 망할 것이에요. 아스루에게. 사람의 눈에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더욱 번영할 것 같은 상황인데, 실은 옷이 좋음을 먹듯이 점점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언약 백성이 언약의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잘 구유하고 살아가야지, 그 실천하고 살아가야지. 그거 뭐 당장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자기가 스스로 뭘다 지키고 유지하고 살수 있는,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그거는 뭐, 언제 이제 주님이 그 숨을 거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야수르로 가서, 야레봉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앞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항상 현실에서는 사람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둘째 부분과 이제 짝을 이루는데, 에브라임이 그 어리석게 그, 둘째 부분은, 뭐, 이, 아, 그, 10절, 11절, 유다 방백에 대한 진노와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어리석게 사람의 명령을 쫓아가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이 부분의 교훈을 둘째 부분에 비추어 살피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병과 유다의 상처가 이사에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본 병이라고 되어 있고 6절에 보면 그 이제 동사형으로 짜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다가 여호와를 버린 탓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매를 때리셨습니다. 매를 때리셨다는 것은 곧 들이닥칠 아수르의 침공과 맞,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을 참고해 보면 아는데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의 병과 상처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았다. 돼 있습니다. 이사의 선지자도 유다가 여호와의 매를 맞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은 더 심하면 심해지 덜하지 않,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온통 병과 상처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에브라임은 그것을 못볼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언약 백성이 심각한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마치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웃음> 새로 맞은 흔적처럼 널려 있는 것입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큰일 날 상태가 아니라 손쓸수 없는 만큼 큰일 날, 큰일 난 상태입니다. 그런 까닭에 에브라임은 자기를 멸하려 하는 아수르 왕을 또 찾아갑니다. 이제, 이제, 이게 심판이니까 이래요. 가령 13대 왕인 여로보암 어, 2세 다음에 16대 왕인 문나임문나임은 무나엠. 7왕조 때인데, 아수르 왕불 디글라빌레셋에게 찾아갔고 마지막 19대 왕 그러니까 구왕조 19대 왕인데 호세아가 살만에셀에게 찾아가 조공을 바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활약하던 호세아가 예언한 아수르 야레방이 누군지 혹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웃음> 아수르 왕의 별명일 수도 있고, 위대한 왕이라는 뜻도 될수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을 구하는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웃음> 그게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기를 멸할 나라에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 미련함은 결국 죄를 보지 못하는 데 있고 죄의 결과를 헤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온 나라에 죄의 치명적인 결과들이 널려있고 그 결과를 내놓는 지혜학들이 가득합니다만 그걸 볼 눈이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풍요했기 때문에 더욱 우상을 섬겼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치신 상처와 병이 보일리가 만무합니다. 여로보암 사후에 네 번이나 이제 왕조가 갈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룸 왕조, 문하의 왕조. 또, 베가 왕조, 호세아 왕조, 이렇게 네번 갈립니다. 정치적 동요만 걱정을 했지, 그것이 우상숭배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해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언약 백성이 말이지, 아, 형식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용은 그, 뭐 일곱마귀를 다 들어온 거나 똑같은 거니까 세상을 다 탐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 과연 죄와 죄의 결과를 제대로 보려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빛을 보는 데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바로 은혜 가운데서 죄와 그 결과를 바로 보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언약의 수호자들이 깨우치지잖아요그 그걸 통해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자기.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자기를 볼 길이 없는 거죠. <웃음> 죄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십자가 아래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비로소 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달린 그 무서움과 끔찍함에 고개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는 교회와 현실 앞에서 그 신자들이 죄의 현실을 대면 하지만, <웃음> <웃음> 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는 교회와 신자만이 죄의 현실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참된 해답이 있으니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나 주님께서 참된 해답이시니 그 전능하신 손을 의지해야 하는 거지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 현실 앞에 주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를 지금 여기에 여전히 두시는 이유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려 하시는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토의 거룩한 사랑이 아니면 선으로 악을 갚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선으로 악을 갚지도 못하고 선으로 선도 갚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만 사랑할 것인데 그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언약 안에서 죄를 보고 언약의 공유를 바라는 그그틀 안으로 돌아와야 에브라임이 아스루 왕을 찾아갑니다만 저는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상처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합니다. 그 나라 역시 죄와 죄의 결과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고 자기처럼 심각하게 병든 사람을 찾아간다? 이제 같이 병들어고 죽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 병을 보지만 그 병이 무엇인지 몰라 그런 것입니다. 자기처럼 심각하게 병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기를 마침내 죽게 만들 아니 죽으려고 죽이려고 벼르는 벼른, 아스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 처참한 거죠. 더 미궁으로 빠지고 더 이제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 마지막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에브라임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나 나곧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으리라. 14절은 앞선 내용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내가 이는 내가 뭐뭐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족 속에게 사자와 젊은 사자 같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도 망하고 유다도 망할 것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망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북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는데 그때 이사야 선자가 유다 와 아하스에게 징조를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지요. 심판의 징조가 아니라 구원의 징조를 구하게 했습니다. 당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서 망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결코 그들이 유다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약속을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꼭 믿게 하려고 징조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그 구원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가 그런 약속 말보다는 아스르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더 현실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보증까지 해주셔도 아하스는 듣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할 수 없게 하시려는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는데도 자기를 망하게 할 사람을 찾아가서 또 의논합니다. 의지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움켜가실 것입니다. 맹수가 잔인하게 사냥감을 찢어서 물고 가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사자보다 강한 짐승이 없어서 이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만 아울러 이방을 상징하는 사자를 써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망하게 만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나곧 내가 하실 만큼 여호와께서 단호하십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건져낼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으로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또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호세아서 1장 11절에 한 두목을 세워가지고 <웃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고 궁유를 입지 못한 자를 궁유를 입게 하신다고 해요.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심판으로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철저히 언약을 지키시는 다르게 자기 백성의 죄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그 죄를 또 친히 담당하실 언약의 주이자 재물인 예수 그리도를 스 보내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가 우선은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영원한 저주를 받으신 데서 마침내 여호와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토의 십자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신이 담당하셔서 신이 이루신 언약의 복을 베푸십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신 목적이 결국 오실 메시아와 그의 구원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의를 힘입고 또 고난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판의 죄의 길로 달려간다면 그것처럼 참 미련한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참 그것이 가장 미련한 거죠. 우리, 우리 사실은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복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역사의 원인을 잘못 심어서 어, 현재적인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사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언약적 열심히 구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로하여금 돌이키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 정체성을 그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사역적으로 이제는다 어디에 섰든지 간에 이제 회개하고 언약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공간 속에서 주님의 나라의 진정과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써야죠. 교회 속에서 그 일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그냥 현실적인 방법만,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하고 그렇게 되면 참... 참으로 미련한거지 제차삼차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죄된 상황을 아시고 신명기적인 그 공, 공의를 발휘하셔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옵나이다 그러나 또 저들의 체질을 다 아시고 어, 저들과 언약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언약에 열심을 내셔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또 어, 저들을 참으시면서 어, 회개하라 요구하시옵나이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불러서 또 주님 오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은총과 배려를 내리시옵나이다. 저희가 그 이스라엘이 바라봤던 실체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여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 신령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탐하고 육신과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늘 정신을 차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참수하게 맞으면서도 방법을 현실적으로만 찾는다면 그건 참 해답이 없는 그런 행위가 되옵나이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실 때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과 독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며 주님 안에서 가장 주님과 동행하며 드러내야 할 것들을 드러내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구원하신 그 온전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온데 그런 일을 다 젖혀두고 그저 구원 자체를 즐기거나 그걸 빌미로 세상을 취하고 살아간다면 참더볼 곳이 없사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이쯤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마음을 모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